그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그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묻어진 돈이고 그게 이제... 어머니가 가입해준 보험이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가입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상속이라는 게 사실 돈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웃음> 예. 네. 현금이든 뭐가 있어야 이제 상속을 하는건데 상속으로서 종신보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있는건지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종신보험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종신보험이 좀 되는데 네. 제처도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저희 이제 부부가 얘기하기는 저희는 이제 주택도 주택으로 연금생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영모기지론이라든가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걸 하자 네, 주택을 남겨주거나 음. 그리고 자기가 저희가 그때까지 이제 은퇴 은퇴할 때 이제 쌓아 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은 그렇죠. 다 쓰자. 그리고 종신 보험을 남겨 주자. 어...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요 그러니까 종신 보험이 이제 어쨌든 나머지 돈을 쓰더라도 종신 보험은 확 미리 확보된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확정 금액을 줄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 보험이 이제 종신 보험으로 돈을 물려 주나. 음. 아니면 제가 통장에 남겨 줘 갖고 아니면 어 부동산을,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음. 똑같이 애들 입장에서 받는 거죠. 받는 금액은 똑같을 수 아, 있죠. 예, 네. 그런데 네. 일절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이제 그 예를 들자면미국에 어, 이제 강철암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그 철도 사업을큰 돈을 벌었던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되게 유명한. 예, 네, 네. 강철암 카네기.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아, 네. 네. 그 카네기조차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룬 다음에도 보험을 가입했대요. 종신보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당신 같은 부자가, 응. 음. 뭐 타로 종신몰을갈했냐 라고 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한약이 말하기 그러는 거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음. 애들이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는 어떤 돈이라는 거죠. 그 음. 그죠? 네. 그러겠죠. 재산이니까 뭐. 네, 바뀌었죠. 근데 이제 보험금을 물려준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이름이 새겨진 돈이라? 이렇게 볼수있겠습니까 그럼 이습니다 네. 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아버지 목숨과 밥꾼 음. 이 돈이 지급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그 만약 뭐 남편이든 아내든 사망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죠. 네. 아마 그게 1억이라고 볼게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 실제로는 그 가족이 뭐 위복한 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그 돈이 필요해요. 당장 그러니까 쓸 데가 많죠. 예예예 네, 예.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은 그런데 제가 본 사례들 중에 대부분이 다그 돈을 한동안 못쓰세요. 아몇년 동안? 네,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어, 돈이 어, 입금이 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뭐 애들 확장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당장 쓸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돈을 한동안 못쓰세요. 대부분 다른 돈, 다른 돈을 다 쓰시고 뭐 카드도 음, 쓰시고 음. 뭐 쓰시고 한 다음에 그 돈이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마지막에? 예, 네, 그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그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묻어진 돈. 그게 이제 이름표가 달린 네. 돈이다라는. 네,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 종신보험의 가치를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맞죠 맞습니다. 아. 다른 돈. 그러니까 암물 내가 암이 걸려서 돈을 받는다 면 그냥 돈이겠죠. 음. 당장 그 치료비에 쓰겠지만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약간 다른. 이름이 붙여진 돈, 사랑이라는 아... 예, 예. 이름이 붙여진 돈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컨설팅을 하거나 그 네. 컨설팅을 할때딴 어, 거, 네. 어, 합리적인 거, 저는 숫자에 네. 예민하게 뭔가 보험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의 뭐 보험의 가치 뭐 이런거 얘기할 때 저한테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소름끼치게 네. 아 이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거에요. <웃음> <웃음> 잘 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갑자기 공감이 된건 처음인것 같아요. 네맞는것 어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보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네. 음 이제 회사에 어떤 기, 어떤 회사는 이제 제가 출신이었던 이제 피의사가 있는데 그 네. 회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고객들한테 이제 그 유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유서를 미리 쓰? 써요. 네 유서라는게 꼭뭐 거창하게 뭐내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뭐 음. 네 집은 뭐 첫째한테 주고 두, 둘째는 뭘 가지고 이런게 아니라 어 내가 이제 자필로 어 이제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자녀죠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글이 이런 보존이 됩니다 네. 음. 어, 갑자기 또 예, 예. 그 갑자기 또사망어요그 사망보험금 나갈 때 혹시 같이 네, 네. 나가나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보존을 하고 있다가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그 원본을 같이 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라고 이제 하죠. 뭐 이런 거 쓰냐고, 자꾸 그래요, 다들. 어, 예.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막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웃음> 내가 없을 때 어, 누가 보아라 하면서 어. 예, 이렇게. 대표님도 그, 쓰셨나요? 그럼요. 아, 어. 네.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자필로 남기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기능이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거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험 나 이제 뭐 빼거나 뭐 줄이거나 한,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출력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가입했다. <웃음> 어, 조심을 응? 잃지 마라 네, 이것 때문에 가입했다. 애들을 위해서, 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했는데. 아직 이 보장이 필요한 때인데, 음, 음. 어 이거를 정말 해지하고 싶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는 걸볼수있요 그렇겠네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 네. 그렇더라도 또 아직도 네, 네. 이 종신보험의 가치를 못 느끼신 구독자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소름끼치게 바꾸서 가입하신 분들도 흔들리잖아요. 사실 음, 그렇죠. 경제적으로 네. 힘들어지면. 데 지금 종신보험의 가치를 못 느끼고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특히나 음. 저도 종신보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거, 이런 생각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가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 네. 누구한테 가입했냐 저희 작은 엄마한테 가입을 <웃음> 했고요 네. 아직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네네. 이건 너 보험하는 네가 가지고 가면 무조건 깬다 이건 해지할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죠 오늘까지 지금 생각했어요 아예 갖고 오면 나 무조건 깨야지 네네. 나한테 이거 내라고 하면 난 깨야지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고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40대 미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딱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입한 보험을 네네. 내가 물려 받아왔든 네네. 대학자 전환을 해가지고 받아왔든 아니면 납입을 부모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네네. 받아왔든 안그러면 2, 30대 계신 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그 저도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생명보험사 특히 강남쪽에 계신 생명보험사 출신 들 모두 맞아.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주변 지인들한테 사회초년생들한테 이 30만원짜리 막 이런 것들 네. 종신보험을 막 저축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네. 이번에 많이 퇴출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종신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종신보험을 무조건 해지를 하신 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조금 뭐 그 설계사랑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설계사 그 설계사분들이 안 계세요? 거의 다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거의 설계사분들이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영업하신 분들이 뭐이 네. 업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중신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뭐저 뭐 같은 분들 누구든 그 전문가에게 한번 이 보험을 점검받아 보신는게 근데 음. 점검받을 때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자신의 이제 재무 상황이라든가 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런 미래에 뭘 하고 싶다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서 음. 한번 정검을 받아보시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너무 필요 없다 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5천만원 정도는 누구나 필요하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만뭐 2억 정도를 만약에 뭐 강남에 음. 친구한테 음. 뭐 자유를 했다 그렇죠 2, 30대 어. 초반에 계신 분들이 월 30만원 내시면 거의 한 2억 넘게 네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될것 같은데 그거를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나중에 알게 되면서 뭐 바로 깨시죠. 어, 네, 다 무조건 깨는 것보다는 음. 일부 조정을 해서 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서 뭐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음. 뭐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네네. 그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에 어나 정말 사기당한 것 같아 네네. 그래가지고 해지 하시는데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 응. 왜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맞아. 맞습니다. 응. 예. 그래도한살더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이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가입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들이 이게 나중에 커서 가입하면 보험료 비쌀 거고 음. 오랫동안 내야 되는데 음. 그거를 내가 몇년 동안 좀 내주고 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쌀때 한꺼번에 내가 뭐 1억을 줄순 없지만 네, 예, 예. 내가 여력되는 기간 동안 안에는 어쨌든 자산을 모아 가지고 했다라는 개념으로 가입하신 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예 그런 음. 식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냥 한 번에 저버리지 마시고 음. 어, 본인이 여력이 안된다면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음. 줄여서라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조금 이해 못하고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도 꼭 상담 받아보시고 예, 예. 예. 네. 요즘 이 유튜브 저희가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다고 보니까 이런 문의가 많으세요 이 이것도 보고 그냥 보험 공부 정말 많이 했다 네, 네, 네. 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해지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네. 이거는 진짜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인간님들이랑 전해를 나눠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